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. <웃음> <웃음> 농민이 직접 키운 배추로 김치를 만들다니. 예. 네, 하여튼 그런 배추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배추에, 배추김치가 나오면, 김치가 나오면 김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, 예. 자,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시고, 아, 저 김치 이름을 모르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, 응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웃음> 네. 좋은 이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. <웃음> <웃음> 너무 많이 컸는데 네? 저, 저번에 오셨을때보다 많이 컸죠? 아 저번에는 땅밖에 안보이는데 지금 땅이 안보여 요 <웃음> 네?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<웃음> 아니 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나요 여기? 뭐 때맞춰 비도 자주 오고 이제 여기 배수 잘 되는 모래땅이다 보니까 물한번안 퍼도 올해는 딱 비닐 씌워서 심어 놓으니까 성장을 잘 하네요 <웃음> 뭐 특별히 다른 거두게 있나요? 비, 비법이? 뭐 처음 하는 자리 배추를 한 번도 안 심었던 처음 하는 자리에 배추를 심었고 그다음 뭐 적기에 8월 26일날 그때 그 적기에 심어가지고 어 중간 중간에 계속 또 수분 유지가 잘 되도록 또 비가 오는 바람에 잘 크는 것 같습니다. <웃음> 이거 언제 지금 수확할 예정인 거예요? 음 11월 초순에 11월 초. 이제 한달한달 한달 있으면 수확을 할 겁니다 이제. 속이 지금 막 차고 있네. 네, 속, 속이 차고 이제 잎이 모아지면서 이렇게 알이 차고 있습니다. 안쪽에서는 어... 이야... 이제 알이 한참 이렇게 잎이 모아지면서 찰 때이기 때문에 이제 어, 나방약이랑 진딧물약 지금 요시기에 진딧물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이렇게 안에 이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안에 있는 진딧물들이 또 죽지를 않거든요. 음. 지금 이제 한참 이렇게 안, 안에 알이 차기 시작할 때는 진딧물 방지를 확실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은그죽이는 어느정도 주기를 계속 약을 쳐야 되는거예요 나방은 올해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그 약을 쳐, 약을 그 나방약을 치고 난 다음에도 금방 소나기가 와서 또 한번 또 비가 오고 비가 오고 하는 바람에 약 약 자체가 그 주기적으로 친다고 쳐도 이게 나방 알에서 깨어나고 다시 애벌레가 되고 또 알을 놓고 또 애벌레가 되는 그 주기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올해는요 음. 그래서 나방약을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을 한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뭐 5일에서 일주일 상간으로 몇 번을 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, 이 상태에서는 이제 진딧물 방제 진딧물약을 필히 꼭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. 음. 그래야지 이알속 배추 알이 찼을 때그 속에 그 진딧물이 들어있지를 않은 깨끗한 배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음. 보니까 잎사기도 엄청 커. <웃음> 예? 왜 이렇게 커? <웃음> 왕배추인데 왕배추 이 정도. <웃음> 예? 김치 만들어 놓으면 맛있겠죠? <웃음> 엄청 커, 엄청 커 이거. <웃음> 네. 예? 왕배추. 이런 배추, <웃음> 야 배추가 뭐 이만해질 것 같은데 이게 <웃음> 네? 이 배추는 특히 그냥 어, 관례대로 수확해 가지고 판매되는 게 아니고 네. 요걸로 농부가 김치를 만든다고 얘기했던 그 배추거든요 네, 네. 배추가 이만하, 이만한데 김, 김치 많이 나오겠는데 뭐 너무 크게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속이 잘 차고 이제 맛있는 배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맛있는 배추? 네 너무 배추가 한 포기에 막 5kg, 6kg씩 나가도 배추, 김치 담그면 맛이 별로 없거든요 아 네. 그니까 러그 적당한 크기 네 맛있는 배추를 키우기 위해서 또 노화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아 <웃음> 그럼 여기 이제 11월 초이면은 이제 수확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11월 초중순이면은 바로 김치가 나오겠네요. 음, 이제 창고에 넣고 절임 배추를 만들어서 김치를 만들라 그러면 시간이 조금 또 필요하겠죠. 아 그렇죠. 네 이밭 전체적인 면적을 다 수확을 한 다음에 배추를 만들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아마 한 11월 한 말정 중순에서 말 정도. 11월 중순 말 정도나 돼야 네, 김치가 나올. 김치가 나올 것이다. 예 네. 야. 바로 신청해서 먹어야 되겠네. <웃음> 1번. 제가 1번으로 신청했는데. 방송, 될것 같은데. 방송 나가고 벌써 막. 네. <웃음> 회원님들, 네. 나오자마자 1순, 1번으로 좀 보내달라고 연락 오시네요. 이 김치야말로 네. 농민이 직접 배추를 키워서 만든 그런 배추, 김치가 됩니다. 네.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. <웃음> 네. 농민이 직접 키운 배추로 김치를 만들다니 예. 네 하여튼 그런 배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추에 배추김치가 나오면 김치가 예. 나오면 김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예. 김치 이름을 뭘로 하실 겁니까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봤네요 <웃음>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배추김치의 이 김치의 이름 슈퍼노보가 만든 이 배추김치 김치의 이름을 한번 공모를 해보는게 어떨까 괜찮은 생각입니다. 그래서, 야, 그 이름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, 저기, 그, 밴드에, 네. 저희, 한국 농산TV 밴드에 이렇게 남겨주시거나, 아니면 영상 밑에다가, 아, 요런 게 좋을 것이다, 라고 이름을 남겨주시면, 그 중에 뭐, 몇 개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, 나중에 김치를 보내드리는, 그죠?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니다 그런 이벤트를 <웃음> 예. 한번 할까 하는데, 네. 좋습니다. <웃음> 좋다고 하셨으니까. 네. 자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시고 아저 김치 이름을 모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언 <웃음> 이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. <웃음> <웃음> 역사는 만들어가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농민이 단순히 농작물을 유통을 통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농산물을 가지고 직접 가공품. 김치를 만들어서 소비자들과 농민과 직접 만난다.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우리 슈퍼농부한테 박수를 좀 보내드려야 될것 같고 <웃음> <아닙니다>. 우리나라 <웃음> 모든 농부들이 이렇게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 t v 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다음 시간까지 또 만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Here we go.